안녕하세요 이기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것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판단이 되어서 처벌을 받았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피고인이 글을 게시한 인터넷 사이트는 자동차 소품몰 그리고 중고물품 거래 관련 인터넷 사이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유사한 취지의 글을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이 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를 했는데요 그 글에는 자기 사기 피해와 관련한 피해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뿐이 아니고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부는지 알려야 합니다 사기범 먹튀 이런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내용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고인은 자신이 체결한 계약의 진행 경과라든가 혹은 피해자 회사의 상호 외에도 피해자 차량의 종류와 번호를 알수 있는 차량 사진과 피해자의 이름 회사의 주소 전화번호 또 개인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된 명함 사진까지 첨부해서 글을 올렸다고 해요. 여기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피고인은 자기가 게시판에 자기의 생각과 입장을 표현한 글을 올린 것은 피해 사례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추가 피해를 막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니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 라고 항소를 했는데요. 또 여기에 더해서 설사유죄라고 하더라도 원심에서 나왔던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운 형이라고 양형 부담도 다투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흔히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입니다. 입법 제70조 제1항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겁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의 적시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의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또는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런 기준에서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고인은 자신의 계약 내용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는 자동차 쇼핑몰과 중고물품거래 관련 사이트에 글을 올린 거였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사이트에 글을 올리면서 그 글에는 자신의 피해와 직접 관련된 피해자에 대한 비판 뿐 아니라 아주 자극적으로 자식들한테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알려야 합니다. 다와 같은 그런 감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자기가 피해를 입은 계약의 진행 경과라든가 피해자 회사의 상호 정도로도 충분했던 것이었을 텐데 그 이상으로 피해자 차량의 번호 라든가 종류 또 사진 피해자의 이름과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기재된 정보를 올려서 글을 게시했거든요 이런 점을 종합해서 볼때 피고인에게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양형 부당 주장도 했었는데요. 법원은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춰보면 1심과 비교해서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또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1심 판결을 파기해서 1심과 별로 차이가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지함이 바람직하다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반영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다소 억울한 피해가 생겼다고 해도 그거를 드러내는 방식은 상당히 여러가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예의를 지키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